천일입니다 <웃음> 오늘은 양력으로는 3월 21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30일 2월달이 원래 작죠 작은데 아, 올해는 윤달 2월이 있어서 어, 2월 3 0 날까지 있어요 어? 오늘은 무인일 요일은 화요일 지금 시간이 <웃음> 오늘은 지금 시간 오후 2시 20분. 아, 새벽에 일어나서, 어,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가 아, 좀더 자자 싶어서 오늘은 내내있다가 아,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은 2월 달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윤달, 윤달 2월 초, 2월 초 하루에요. 그래서, <웃음> 내내 아, 청소 같은 것도 안 하다가 금음날 저기면 전 안에 실령 입전에 올리는 옥수그릇 같은 거, 옥수 그릇 이런 거좀 닦고 전화 청소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촌들이 오늘은 싹그 그릇 내려서 옥 내려서 싹 닦아 가지고 다시 올리고. 어, 또이 천혜 여기 천황 정사 여기 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권리 위치가 아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권리 할아버지랑 분우 할아버지 계신 자리도 방향을 틀어서 조금 더좀 아, 안정적이고 뽀대있게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쭉탱화도 있었는데 내내 안 걸었다가 싹 해가지고 자리 잡고, 다 그렇게 했어요. 좀, 집 한쪽에 약간 그 화초가, 음... 조금 부족한 데 돼가지고, 바깥에 있던, 그 거실에 있던 화초들어 놓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은 문, 이, 청, 뭐야, 싹 해놓고 청소기 다 돌리고, 문다 열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끄러운 소리만 안 지나갔으면 딱 다행입니다. 오늘 절기상 아, 춘분이에요 춘분 아, 천일이 그, 카페에다가 글을 섰더니또 제자이가 잽싸게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어쩌고 저쩌에 앞으로 그래 이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아, 절기 중에 24절기 중에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어요 춘분과 추분 보시기는 낮과 밤 해와 달이 시간이 같아지는 그런 날이에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 이제부터는 낮이 길어져요. 밤은 계속 짧아지고 오셨죠? 자, <웃음> 오늘 전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나쁜 무당, 더 나쁜 무당, 있어서는 안될 무당, 지구를 떠나야 될 악이 무당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에 이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뭔 얘기 들었냐. 선생이라는 작자들이, 어? 선생이라는 작자들이 애동제자들, 애기부당한데, 겁박을 주는 수단으로 뭐를 했냐면은, 내가 네 신을 쫓아버릴 거야! <웃음> 참 참. 그런 참 택도 없는 어린 반푸르츠도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 아니, 많이 저는 보지 못했어요. 많이 들었어. 어? 지가 어? 원력이 세가지고 개무당 어? 뭐 주제에 원력이 세가지고 애기 제자, 애동 제자 어? 이제 간 내리만 해. 말안 듣는다고. 지 승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네 오신 할아버지 아니면 다 쫓아버릴게요. 버려버릴 거야. 차, 그게 아직까지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아니 저 동사자들은 뭐 하나 몰라. 그런 거안 잡아가고. 빨리빨리 빨리 잡아가야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나쳐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 우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 뭐?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내가 망쳐놓을 거야 그 지랄한 니야 <웃음> 아, 지가 우주 끝까지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지야지 돼지야지 아니 참 내가 들어도 들어도 진짜 끝이 없어 그런 개무당들 어? 지가 아니 지가 원력이 무슨 원력이었어? 무당 주제, 인간 주제 그러면 지가 모시고 있는 지 신이 원력이 세니까 그 신, 그 신, 저기 힘을 빌어가지고 그 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애기무당 내리만해 응? 새끼무당 개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쫓아보네? 무슨 저기로 그럼 참뭐 거기에 모자라가지고 우주까지 쫓아가? <웃음> 나 무슨 공상 만화 보는 줄 알았어? 공상 만화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어디 마블 시리즈 <웃음> 이런 아니 너 나가세요. 아니 네가 모시고 있다는 그 저기 귀신들 그그 그 잡신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 선생 그런 신선신 선생들이 말도 안 나오네 씨. 그런 신 선생들이 옳은 신을 모시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요. 다 개신이고 잡신이요. 그러는 거 지가 잘났다고 막. 지는, 이천을 늘, 늘 얘기해줬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그냥 제자일 뿐이에요. 제자일 뿐이야. 내가 신이 아니에요. 요즘 무슨, 나는 신이다. 뭐, 그거 뭐, 지금 막 달리도 아니더구만. 응? 넷플릭스에, 뭐, 거기 나온다고 한 2000에서 봤어요. 에? 아, 어떻게 지가 신이요? 응?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림을 하셔서, A라는 애기제자인데, A라는 애기제자한데신명들이다 좌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A라는 애기제자인데, 오신 신들이 있잖아요. 한물이 금방 오셨지만 지 인간 제자 선생 신선생이라는 그 작자보다도 내비리 달라요. 걔는 인간이고 신선생이라는 것은 인간이고 애기 제자 오신 애기 제자한테 오신 분은 갓 내림에서 오셨지만 누구야? 신이란 말이지. 그런 개싸가지들지가 어떻게 신이랑 대접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개무당들 이 있어요. 개무당들. 응? 근데 거기에다가 우주까지 쫓아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얘기 들어가 내가 기절해버렸어 내가 가지고 이 천일이. 응? 그러니까 설사 제대로 내림을 했을 때 경우예요. 경우. 자, 보세요, 네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이타죠. 나이타야. 다이타. 자, 이 다이타. 어. 자, 이 다이타. 자, 이렇게 놓을게요. 천일 손에서, 아, 앞을 있겠어요? 뒤를 있겠어요? 딱 펼쳤을 때. 여러분 생각에. 이럴 때 반반 나누겠죠. 그죠? 응? 어? 이게 라이타가. 자, 다시 보여줄게요. 독수리 모냐 여기 앞이라고 하자고요. 여기 앞이야, 안무것도 없는 거. 여기 뒤. 이제 알았죠? 음. 그러니까 소리 이렇게 했으면 앞,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앞, 이렇게 했으면 뒤예요. 이렇게 했으면 뒤야. 어. 자, 앞뒤 맞춰봐요. 정했어요 이제. 응? 정했어. 알았죠? 다 다. 다 정한거야 어. 이게 뭐예요 없죠? 없다고 아비고 디고 없어 이건 그냥 자체 없어 이거 자 보세요 <웃음> 천일 손에 이렇게 있어. 응?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앞뒤가 돼요. 그죠? 이 앞뒤가 다 나와. 근데 이걸 아예 없는 상태. 앞뒤고 지랄이고 없는 거야. 왜? 아예 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 돼요? 자, 보세요. 애기제자, 애동제자 한데, 내림을 한다고, 내림을 했어. 그 개무당이. 응? 했어. 막, 그러니까, 아버지, 오, 오셨어요. 자정하세요. 띠까띠까띠까땅. 이거 끝났어, 이제. 정작. 정작 뭐예요? 없어. 이게 없어. 없다고. 내림이고 지랄이고 없다고. 그러니, 그 개무당, 신선생이라는 게, 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다 보낼 거야! 뭐 있어야 보내지. 내림도 안 됐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뭐를 보내? 어, 보낼 게 있어야지. 그러면 애기제자나 애동제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정작 내림 안된 거야. 어? 손 이렇게 안 왔어. 안 와가지고, 없는데. 막, 개 신선생, 개 지랄하고, 그, 개 잡것이 지랄하니까, 어, 진짜로, 어,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뭐 요지랄했단 말이야. 놀래가지고, 애기니까. 어, 진짜 보니까, 신선생이 보낸 것 같아. 없어. 오 우리 선생이 살려주세요. 아니. 뭐 왔어야 보내지. 왔어야. 뭐 좌정을 했어야 보내지. 좌정도 못 시키고 내림도 못된 경우. 바로 그런 게뭐 그러면 집단에는 막 야, 내가 보내서 그래. 너한테 없는 거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 말안 들어서, 아 네가 말안 들어서 다 보내 쫓아버렸어. 아니 쫓아버릴 게 있어야 쫓아버리지. 자. 이렇게 있어야 여기서 앞인지 뒤인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자체가 없다니까 없는데 뭐가 앞이고 뒤여 내림 자체가 안된 거야 안 됐어 자, 애기 제자한테 내림을 한다고 해서 그날 만약에 그, 그 판에 진짜로 내림을 하실 신들이 오셨어 오셨는데 뭔가 안 맞아가지고 그뭐 집에 놀기만 놓셨고 가, 자, 내려오리면안 내리, 하고 가버리셨어. 응? 놀기만 놀고 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림이 안된 거야. 근데 애기 입장에서는, 신대림 하는 입장에서는 알아 몰라. 모른다고. 신선생? 그 개무당은 어때? 알아 몰라. 개도 모르지. 집불도. 막흘리서 노른 것 같으니까, 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띵까띵까띵까, 뭐, 우 대박. 이랬겠지. 개코나. 내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없단 말이요, 이게. 없는데. 내가 다 보낼 거야. 내 우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씨.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 일반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무당들 이 있잖아요. 그런 개무당들 이 설레발이 무지하게 쳐요. 지가 신이야. 어? 지가 최고야. 응? 아나무인이고. 그런 무당들, 절대. 아, 그런 무당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막 법당이 뭐고 휘양찬란해 난리, 시끌 먹혀 난리도 아니요 어, 그지랄해. 응? 그러면 아시면 되고. 여느 우리 애동제자들, 응? 애동제자들, 애기제자, 애기무당들, 명심들 하세요. 에? 명심들 해. 만약에 제대로 내림이 되셔, 내림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정을 하신 경우라 하면 그 누구도 못 보낸다니까 그걸 내가 전에 영상 몇번 놓쳐 얘기를 해줬어요 몇번 얘기를 해줬어 그분들이 하늘에서 명패를 가지고 내려오실 때는 할일 없이 내려오는 거 아니고 하늘에서 명패, 그 명패는 나이론뽕 해가지고 따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천일이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나 외무고시나 그런 걸 설명을 해줬다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 합격을 해서 지상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바로 신병들이 명패를 가지고 오는 경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내려면 을 경우 오셨는데 누가 그걸 가란다고 가? 지가 뭔데? 응? 천일이 전에 영상에도 차우차 얘기를 했어요. 응? 아셨죠? 절대 그런 경우 없으니, 신선생이라는 것들이 그 지랄하고 두드려 잡으려고 하고, 개 지랄 염병을 떨면, 뒤도뒤도 뒤도 돌아보지 말아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가 응? 아셨죠?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런 갬부당들 널렸어 선생같지도 않은 것들이 꼴값 하는 것들이 뭔 말인지 아셨죠? 그 눈물바람하고 갈길 없어 갈꿀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헤매고 그러지 말고 아셨죠? 음. 지가 무슨 능력으로 보내, 보내기는 속된 말로 내림이나 제대로 해주라고 그래. 내림이나. 내림이나 제대로 해주고 좌정이나 제대로 시켜놓고서는 얘기를 해도 해라고 그래. 그럴 까암도 안다는 것들이, 응? 내리꾸단다고 돈뭐 몇천만 원 가져라고 지랄하고 자빠졌질 않나, 응? 애기모당못 모르니까 불러다 놓고 매 맨 일이나 시켜, 뭐 처먹지를 않나. 응? 어? 지 똥구녕에다 닦라고 하셨나. 에이, 좀 더러운 것들 아주. 용심들 하세요, 에? 음, 저는 이제, <웃음> 저는 내일 2월 초 하루야, 음력인 날. 어. 잘들 보내시고, 아셨죠? 여기까지만 떠들게 하도 듣느니 아주 얘기가 가관, 가관 정도도 아니에요, 아주. 응? 아니 쫓아버리다 못해가지고 애기 제자, 애동 제자, 신명을 쫓아버린다, 나가 하다 못해가지고 우주 끝까지 쫓아간다고? 아이고 참안돼지고 살아있는 게용한 거요. 아셨죠? 우기 천일 여기 여기 여기까지 끝. 아 요거 요거 나 이거 이름 까먹었네. 이거 사촌이 <웃음> 왜사촌이 <웃음> 천일이랑 동갑내게 사촌이. 얘가 그 화초를 좋아해. 직구석 가면 화초 늘렸어. 그 딸랑딸랑. 아니, 이런 걸 자꾸 사, 겨, 사들고 우니. 이거 천일도 환장한다니까, 이거. <웃음> 그래서 이거. 접시다, 이거 사갖고,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이야, 이거 이쁘고 좋아. <웃음> 아, 이쁘고 좋은 줄 모르나. 어? 응? 올해 비가 이것저것 흔들어갈 거 자꾸 늘어나면 어떡해요. 아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들 보내시고. 어? 절대로, 명심들 하세요. 제대로 내림을 해서 좌정을 하셨다 하면은, 절대로 쫓아보낸다고 갈수 갈 있는 경우가 아니고, 가란다고 가는 분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응? 애초에 내림도 안 됐고, 좌정도 안 됐어. 그러니까 뭐라겠어. 쫓아보낼 것도 없다니까? 근데 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막, 그, 말, 뭐, 말 뭔지 막그 영도 안 떼니까, 어, 진짜로 쫓아보냈나 보다. <웃음> 아니. 오지도 않았는데 뭐를 쫓아보내. 좌정도 안 됐는데 뭐를 쫓아보내. 아유, 정말 완전 사기꾼이라니까. 사기. 사기꾼이에요. 응? 아셨죠? 명신 들어요. 여기까지. 끝. <웃음>